<웃음> <웃음> 여러분, 오늘 오랜만에 돌아온 솔로. l o o o o o o o 아 똥에 숨은거 봐 저거 제발 저를 버리지 마세요 자주 그냥 보물찾기를 만들어버려야 돼 오히려 이렇게 올라왔을 때 얘는 뭐야 어? 어? 잠시만 잠깐만 뭐라고? 여기를 이렇게 통유리로 올릴거예요 여러분 요쪽 또. 확장을 좀 확인해야 될듯 약간 2층이 더 튀어나와 있는 구조 전체적으로 이거 기다리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겠는데 요거 빌딩 파츠 워크벤치를 한두 개만 더 만들자 그 다음에 우리 제작 걸어놓고 뭐라도 길들이고 온다던가 아, 지금 바닥재도 못 만들었는데 빌딩 파츠 두개더 만들까? 안되겠다 풀공장 돌리자 여러분 저거 만들어지는 동안 저희는 사냥을 다녀옵시다 투띠한테서 마취총 뺏어가지고 요거랑 요거 어? 라이트 패럿? 몇방 쏴볼까? 어? 지금 낀거 같은데? 잠시만 어? 맞았다 어? 잠깐 어? 개빨라 개빨라 개빨라 개빨라 개빨라 개빨라 개빨라 개빨라, 개빨라. 효과를 봐야돼 효과를 어? 뭐야? 아니 이정도라고? 수박만 맞추면 되는 거 아니야? 아이씨. 가까이 가도 되는데 왜 이렇게 무섭지? 어. 어. 지금이네. 나이스. 됐다. 야야야 됐어, 됐어. 야야. 우야챘우우우우우 nope. 아니, 영포가 뜬다고? <웃음> nope. 아씨아씨 어쩔 수 없다. 야, 피가 11만이야. 엄청난 성능의 아이를 지금... 되는구나. 우와, 뭐야? 이 속도 아니, 뭐야? 얘 와우, 이거지? 이거 왜 안... 안때려어 아니, 아니 너. 응? 아니. 아니, 타점이 이상하잖아, 지금 뭔가. 야, 근데 데미지 살벌하다, 진짜. 잠깐만. 제도 라이트 패러시잖아. 올라와 봐. 개비는 사냥을 시작합니다. 바로. 흉포하기로 소문난 녀석. 라이트 패러시죠. 어떻게 맞았냐 이거 어떻게 맞췄냐 이거 어떻게 맞았어아 뭐야 아 잠깐만 어 거의 다 찼다 지가 거의 나이스 쓰러졌어요 지금부터 이 녀석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50짜리니까 되겠지 그죠? 어? 어? 이게 바로 의도한 쓰리쿠션 nope. 샷아 뭐야 아 몇판인지 못봤어 이씨 넙 nope. 빵퍼가 나온다라 또 그러면 타점훈련 뭔가 이상하지 여러분 오우 암... 뭐지? 왜 이렇게 되는거지? 아 뭐야 진짜 알수가 없어요 이걸로는? 아 어, 미안해! 어 불타고 있니? 와! <웃음> 와우! 엘리멘탈 가죽 457개! 와우! 대단해! 이렇게 되면 다른 다크페러 친구들의 안장을 만들어줄 수 있겠는걸? 하하 와... 하나 만들 수 있네? <웃음> 겨드랑이! 아 뭐야! 어떻게 살았어? 제 뭔데... 저거 뭐... 프라이머리... 프라이머리지. 프라이머리지 이거. 야. 프라이머리지 저거. 뭐야? 프라이멀 켄트로 사우루스라는 게 있네? 저 무슨 프라이머리냐? 320 만이야 지금? 3200만이야 지금? 안 맞네. 안 맞아 안 맞아. 아 방향 조절만 되면 이거 제 죽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왠지. 됐다. 얘 진짜 오늘 죽여버려? 얘 죽이면 프라이멀 무기로 바로 갈수 있는 거 아니야? 잠깐만, 이거 그냥 너무 큰 노동인데, 나 오늘 집 지으러 왔는데, 이거 너무 큰 노동인데, 이거 어떡하지? 짜아! 짜아! 자, 유리창 배치하러 갑시다! <웃음> 어? 아, 기둥이 하나 부족해. 또 가지가지 하네 이거? 어? 뭐야? 너 어떻게 들어오는 거야? 너 아까부터 지금 요 기둥이랑 저 기둥 사이가 너무 넓어 가지고 이게 한요 정도인데, 가운데로 따지면 여기네. 여기... 아, 좋다. 좋았다 이거 뭔가 불안한데 뭔가 느낌이 응? 너 뭐하니? 아니 아니, 아, 어, 어, 그래 그래 어, 어, 자, 자, 자 잘했다 어, 착지 그렇게 하기로 했니? 어, 그래 아우, 이 정렬 하나 맞출라고 내가 어우, 어, 스트레스 다는 높이가 왜 다르지? 아니야 얘가 다른거야 얘가 이상한거야 지금 이러지마 뭐하는.. 왜.. 아 왜그래? 왜? 극복을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용서할 수가 없군요 어? 그렇죠 그리고 이제 죽는 a 빠 e s s a t e s 지이 벽돌은? s 가해리포 s 인줄 아나? s a Tessa! t e s s 어 Tessa! Tessa! 딱 세 칸, 세 칸. 여기 두 개도 우드로 가자 여러분 왜냐면 이거 딱 짓다가 생각났는데 우리 개인 방을 가지기로 했거든요 이번에 아홉 칸씩 주는 생각을 해봤어 아홉 칸씩 그래서 여기 방 하나 여기 방 하나 저기 구석지 방 하나 방세개네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어 그럼 된다 여러분 문제가 생겼어요 양쪽이 다 바뀌는 벽이 없어 한쪽이 나무를 보면 한쪽이 콘크리트를 봐야 되는 상황인데 불빛 나오는 벽으로 해가지고 양쪽으로 세운다 근데 요쪽 방은 약간 독채야 어 근데 이 뷰가 제일 좋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 이쪽도 근데 아다 좋네 어 뷰가 다 좋아 여기가... <웃음> 아, 이쪽까지도 어느 정도 좋은데, 여기가... <웃음> 이게 저게... 저 <웃음> 공업용화로가... 하루가... 그냥 똑하니... 그냥... <웃음> 그러면은 이 방의 주인은 정해졌네. 이 자식아, <웃음> 각자 방 배정되면 인테리어 기대돼... 그죠? 나도... <웃음> 자 그러면 이걸 3단으로 쌓고 벽재료를 다바꿔야돼요 와우 자 이제 들어가볼까요? 여기가 이제 복층 와우 와우 맨 와우 이 개방감 제 이쪽을 향하는 이 개방감도 진짜 대박이고 여기로 나갔을 때 이제 테라스 테라스 일로 싹 들어오면 와 근데 이 뷰도 진짜 최고다 이쪽으로 싹 들어왔을 때 여기는 이제 약간 오션뷰 오션뷰에 음 나쁘지 않아 여기도 <웃음> 여기가 이제 문젠데 야 이거 좋거든? 분명 좋은데? 어. 음. 아이고... 야, 자좀 갖고 와봐라! 아이고... 어? 이거 왜 꺼졌지? 아, 범위가 안 되나보다! 1층 전기실에서! 아, 2층 전기실 따로 만들어야겠네! 어? 전력 공급 중인데? 어? 뭐야? 왜 꺼지는 거지, 이러면? 뭔가 기준에 밝아서 꺼지나? 자동으로 켜질 생각하면서? 어, 그럼 이제 해 지니까 한번 보자, 여러분들! 오, 켜진다! 아, 이게 조도. 와, 조도 센서가 들어가 있는. 와하! 미쳤다, 감성! 야, 미쳤다. 3층 진짜 지어가지고 옥탑방처럼 올라오고, 그 다음에 테라스 싹 꾸미면은 진짜 예술이겠다. 요 벽면 시커먼 게 조금 아쉬운데. 벽에 다달 수 있는 조명 좀 알아보긴 해야겠다. 이제 인테리어 대결. 아, 오늘 할일 이렇게 마무리. 아, 보람차다. 와, 진짜 멋있네. 와, 너무 이쁘네, 진짜. 그럼 여러분, 좋댔다고 눌러 주시고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 그 전까지. 누버